학자는 말한다. 가격이 명품을 만든다고. 하지만 명품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. 지키는 것이다. 절대 타협하지 않는 나의 진령의 탐물 모든 그립의 끝. 뜻그립.